이제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는데 이제 소제목은 틀고정으로 고정을 한것 같습니다 보기에 틀고정 틀고정을 눌러서 이제 밑으로 내려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하면 인쇄 내용이 나올 건데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제목부터 첫 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둘째 페이지에는 내용만 나옵니다 이제 틀 고정을 하면 첫 페이지에 제목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근데 언어는 이 소제목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때는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시트에 반복할 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 2 라고 있죠 2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달라 $2 부터 달라 $2 까지 라고 표시가 되죠 이제 인쇄 미리보기를 하시면 첫 페이지에 제목과 소제목이 있는데 이 페이지로 가면 소제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소제목이 반복 인쇄가 됩니다